비껴치기? 딱안 나올 것 같은데 비껴치기 쪼단으로 칠 건데 역시 사이즈가 남다르셔 포지션까지 시킬 테니깐 많이 놀라지는 마 아!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네 아이지와 흠 음...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내가 즐겨 치는 황호시네. 좀 멀지만 쭉 밀어보자잉. 아이 씨빅살이 초크칠 했는데 미끌리냐, 짱나게. 이게 무슨 일이고? 오호메. 이거 민망해서 어쩐담. 아이고, 미안합니다잉. <웃음> Shut the d o r h o 음. 나 환장하겠네. 에휴. 어이. 응? 음. 음? 아따 죄송해요. 자기이 병XX야 Wow Bravo